엘들링은 다크소울 3키로 블러드본과 같은 소울시리즈를 탄생시킨 회사로 유명한 프롬소프트웨어의 신작으로 해외에서 초히트를 친 드라마 왕자의 게임 작가인 조지 RR 마틴이 각본으로 참여하여 더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9년 E3 발표 이후 그 어떠한 루머나 어떠한 제작진의 소식이 일절 들려오지 않아 일각에서는 현재 엘델링이 캔슬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것이다 라는 추측까지 돌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엑스박스의 수장님이신 필 스펜서가 지난해 11월 게임 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엘델링을 꽤 많이 플레이해보았으며 게임은 미야자키가 제작했던 게임 중 가장 야심찬 작품이라고도 설명하여 원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How much of Elden Ring have you seen? Can you tell me anything? <laughs> I, I've seen actually quite a bit. I've played quite a bit, um, oh, man. I can't tell you. I can't. Uh, I can't tell you much other than as somebody who's played all of Miyazaki's games over the, at least the last decade, um, this is clearly the most ambitious game. Oh. 이엘든링에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제작했던 소울 시리즈들과는 달리 오픈월드 게임으로 제작된다는 겁니다 일단 오픈월드라는 말을 들으면 다양한 탈 것이 존재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상호작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프롬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오픈월드를 처음 제작하는 만큼 일반적인 오픈월드 수준의 상호작용을 이거저거 넣다보면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어 해당 기능은 거의 뒷전으로 미루고 본인들의 메인인 전 전투에 최대한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말을 타고 이동하며 마상전투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엘들링은 3키로와 거의 동시대인 2017년 초쯤에 개발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gta가 약 5년 젤다의 전설이 4년 가량 스카이림이 약 3-4년 정도 걸렸던 걸 생각해보면 엘들링은 빨라도 2021년이나 2022년쯤이 되어서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도 실패한 작품을 만든적이 없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게임명가 프롬소프트웨어 그들이 다음으로 보여줄 야심찬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에 히트작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오버 시리즈의 후속작인 라그나루크는 꼴랑 로고하나가 등장하는 티저 트레일러가 전부지만 전작이 발매가 된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2020년에 공개가 되어 많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게임의 부재가 북유럽신화에서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라게나노크인 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를 때려 죽이고 이제는 북유럽의 오딘과 토르를 으깨버리는 것이 주요 스토리가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는 공개 당시 티저가 전부인 만큼 개발 초창기라는 걸 가정해보았을 때한 2021년 말이나 2022년쯤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 크레토스의 큐티 뽀짝 아스가르드로의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벌써 몇번이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게임 리틀 데빌 인사이드는 제가 2015년에 펀딩을 한뒤 벌써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작품인데요 한국인 형제가 최초로 설립하여 현재 많은 투자를 받고 게임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지난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자랑스럽게 소개될만큼 꽤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임이죠 리틀 데빌 인사이드는 특히 젤다의 전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듯한 깔끔한 카툰 렌더링과 아기자기하면서도 디테일한 캐릭터와 그래픽을 가진 작품으로 플레이어는 맵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수집품을 모아 이를 이용해서 살아남는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지금 킥스타터를 보면 2016년 중으로 게임이 완성될 예정이었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자들의 욕심과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쏟아진 투자금 덕분에 게임은 점점 스케일이 커졌는데요 초창기엔 단순한 어드벤처 게임이 지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트레일러를 보면 다양한 기믹으로 상대하는 보스전부터 더더욱 넓고 다양하고 디테일해진 맵 상호작용은 얼마나 게임이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었는지를 여실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원래도 2019년에 나온다 2020년 말에 나온다 계속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끝끝내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드디어 2021년 1월이 되어서야 2021년 7월에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벌써 나온다는 소리만 5년 넘게 듣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쏙 믿음이 가진 않지만 이 한국의 숨은 보석같은 게임이 어서 빨리 출시되었으면 하네요 이번엔 제발 나와줘 아니 아저씨 저 펀딩한지 6년 지났어요 2019년 블리즈컨에서 이모탈 사태로 갑분싸가 된 블리자드를 관짝에서 꺼내는 데 성공한 디아블로3의 후속작인 디아블로4 전작과 큰 차이가 있다면 이번 작품은 스토리를 따라가야만 하는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유저들이 맵 곳곳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본인 의지에 따라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오픈월드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엄청나게 커진 맵을 탐험할 수 있게 새롭게 탈 것이 추가가 되었으며 그 밖에 다양한 시스템들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디아블로4는 시네마틱 부터 인게임 플레이 영상까지 초창기 디아블로를 연상시키는 어두운 분위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번 디아블로4는 디아블로1의 어두운 분위기 디아블로2의 다양한 직업들 디아블로3의 전투방식과 컨텐츠에서 강한 영향을 받아 기존 작품들의 향수를 곳곳에서 맡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평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을 잃었지만 지난 2020년 동안 정말 칼을 가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조용했던 블리자드 과연 그들은 이번 2월에 있을 블리즈컨에 어떤 소식을 들고 올까요? 2017년 전세계를 쇼킹에 빠뜨릴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출시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된 이번 작품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한국에서는 약칭 야숨투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번 작품은 야생의 숨결에 dlc로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구상하던 중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아예 다른 게임으로 떨어져 나왔다는 개발 비하가 있어 세간의 충격을 준 야생의 숨결보다 더 발전된 게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생의 숨결이 스카이림을 플레이하면서 오픈월드에 대한 영감을 받은 채로 제작되었다면 이번 작품은 레드데드 Red 리뎀션 2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중에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특히 현재까지 유출된 후속작의 이름들을 보면, Bond of Triforce, Breath of Evil, Breath of the d 가장 최근에는 shadow of the lost라는 이름이 쓰인 것으로 보아 이번 작품은 야숨과는 달리 다소 다크한 분위기를 가진 작품이 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루머에 의하면 이번 2월 3일날 닌텐도 다이렉트가 열릴 것이며 여기서 이번 작품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2010년대 2018년도를 넘어서서 비디오 게임 역사상 최고의 게임 이라고 평가받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후속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스타필드는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sf 게임으로 폴아웃이나 스카이림이 아닌 베데스다가 25년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ip인데요 본격적인 개발이 폴아웃4를 마친 뒤부터 진행이 되어 현재는 약 3년 가량 정도 개발 중인 이 작품은 트레일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sf 중에서도 우주를 배경으로 한걸볼수 있습니다 디렉터인 토드 하워드는 이 우주 세계에 대한 자문과 영감을 받기 위해 실제로 스페이드 x 의 일론 머스크와 대화를 나누고 e3컨퍼런스에서도 직접 일론 머스크를 출연시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만큼 게임은 아주 정교하고 디테일하면서도 아주 먼미래의 우주비행을 하는 세계를 창조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스타워즈처럼 sf 장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ip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앞서 설명했듯이 베데스다가 무려 25년만에 새로 내놓는 프랜차이즈다 보니 많은 베데스다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건 물론 베데스다 본인들에게도 꽤나 흥분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심차게 토드 하워드상이 면전 전부터 머릿속으로 구상해온 베데스다식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스카이림 팬들이 기다리다가 선체로 죽었다는 게임 엘더스크롤 6입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후 약 7년만에 공개된 새로운 엘더스크롤 시리즈로 지난 E3 2018에서 무려 로고를 공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번 작품은 스타필드와 마찬가지로 싱글플레이 전용으로 제작되며 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로 인해 크리에이션 엔진 개발 인력이 무려 5배나 늘어난 만큼 엄청난 그래픽은 물론 게임의 애니메이션, ai, 렌더링과 같은 전반적인 게임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큰 단계로 비약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많은 엘더스크롤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토드 하워드상이 말하길 엘더스크롤 6의 제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스타필드의 개발이 끝나는 건 물론 dlc의 개발까지 마친 뒤에서야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엘더스크롤 6에 대한 정보는 기대하지 말라고 못박은 만큼 현재까지 소개한 게임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출시되는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젤다와 함께 오픈월드 게임의 투톱을 다루는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차기작은 언제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언제 출시될지 모르는 기대만 열심히 해야하는 까마득한 게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작품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